이백살은 어느 부위에요? 네, 삼겹살을 보시면 삼간살 갈비살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맛있는 6번에서 8번사이에 갈비살이 출연되거든요 갈비... 네, 그래서 200g 정도밖에 안되요 뭐 180g에서 220g 사이로요 근데 다이살이요 다미, 나비갈비요. 나비갈비는 저희가 각 지점마다 제가 다른 메뉴가 확실어요 생갈비를 나비처럼 이렇게 를가지고는 나비갈비가. 아다덕점에는 아 저희가 특판 갈비살이 있고, 아 여기는 이0살이 있고, 이 한덕이 진짜 비가 너무 좋아요. 이잘 아 중심이에요 일반적으로 는스타테이스는 중심이에요 소금만 살짝 찍어 내리면 되요 목살인데 육즙이 엄청 많고 고정해요 음. 처음에 드도 중심하고 같은 살코기래도 얘는 약간 고소한 육즙이 달라요 어. 육형인을 믿고 재미있 여기 와사비겨도 고다리 페니피 참나물인데요. 장한아무거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게요가운 장모도 죽었다. 그나고 그거 뭐라